자, 어디 갔는데? 어? 어. <웃음> 이 구! 반갑습니다. 아, 오늘 뭐가 나왔습니까? 최상위 마신 찬드라, 원초의 파페어. 이름을 뭐로 부를까? 커뮤니티에서 투표를 했어요. 근데 75% 이상이 뭘 골라주셨냐면, 원드라로 뽑아주셨습니다. 자, 원드라용 오늘 PVP 리뷰 가볼텐데, 찬드라 개성이 엄청납니다. 전투에 참가하는 아군 영웅 모두가 특정 아군 영웅이면, 아군의 관통률이 40% 증가한다. 특정 아군이 적군 공격 시적군을 걸리는 디버프 효과당 주피도 증가하고 있다. 일단 관통에 오늘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원드라 초살댁. 자, 그래서 아무래도 생체를 더 유리하겠지만, 제가. 맹철을 해줘봤어요. 맹철을 해서 찬드라 형도 허리배기가 있거든요. 허리배기 관통 3배. 그 다음, 요즘 좀 주춤하죠? 안멜입니다. 옛날에 핑률에 비해서 좀 많이 안 보이게 됐어요. 그러나 관통 3배가 있단 말이야. 그제? 젤리리스가 특정 하고또 마신종, 마신 애들이 공간 이제 올려준다. 공간. 그 다음에 서브에 라반을 과감하게 한번 넣어봤습니다. 라반이 공간을 10% 더 올려준다. 이 상태에서 우리 오젤드한테 지금 체리를 넣어줬습니다. 지가 스킬서에 사용해갖고 애 때릴 때 디버프를 붙인다. 이 말이죠. 디버프를 붙이고 어? 근데 오젤드가 처음에 먼저 스킬 쓸거 아니야. 감염해서 또 디버프 또 붙이고. 디버프를 붙이면 어떻게 된다? 찬드라의 디버프 효과당 주피까지 챙기고, 관통률 40%까지 챙기고. 요거 오늘 올킬 각이 아닌가? 내가 좀 많이 기대가 돼. 많이... 아이, 먹어. 아, 뭐고? 아씨또 농계로 또, 나또 이렇게 할 거야? 어? 야, 농계인데 그냥 들어가 볼게. 나다 다, 죽을 것 같은데? 못 죽이면 내가 죽는 거다. 고고. 들어가 보자! 삭! 팍팍팍! 근데 정말 죽어. 디버프가 조금 모자라다. 야, 이거. 촥! 15만! 이야, 빡! 빡! 크다! 맞나? 우리가 뭐농개들어왔다뭐 쫄일 것 같나? 빡. 무조건 치푸는 거야, 그냥. 어? 야, 이거, 생각 안 했을 때 좋구만. 농개구나 말고 생각할 필요 없 그냥 다 치기 뿐다. 야, 와... 니 혼자서 뭐할 건데? 야, 그 스마일의 행복 7대 대 시작이라서. 아, 이거 오늘. 야, 형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딜뽕 지기제. 야, 5연승 한번 간다. 미션, 기다려. 내가 갈게. 자, 좋아요. 자, 이렇게 가볼게요. 자, 잠깐만, 관통이 세장 때보다. 이건 그냥 간다. 툭! 1 9 4 0 0 0빡4 3 0 3 43,000원. 44,000원. 어? 날 이길 수 있겠어? 게임은 이마가 6 0어요 이게 암0 0 일단 기본적으로 원나센데 찬드라가 관통을 0원4 0 0 4 0더올려4다 이게 질인기라 예로부터 관통이 약이었다 이러면서 <웃음> 그렇지 자 이게 이제 기존의 마신덱입니다 그죠 많이 보이는 마신덱인데 한번 추셀이 볼게요 이번에 관통이 한 장밖에 안 떴거든 요렇게 가볼게요 자 감염 한번 시키면서 자 디버프 추가 디버프가 여섯 개 그래서 전장이 22만 2 1만빡빡 빡! 36만 4점 잠깐만요 이거 제가 지금 사리엘를 체력 사리엘를 넣어서 디버프를 줘서 찬드라 개성을 하나 더 받은 거예요. 주피를. 다음번에는 근력 사리를 넣어가지고 암멜 딜을 그냥 올려볼게요. 그냥 심플하게. 그게 더 시원할 수도 있어요. 일단 전체기가 시원한 게 하나 없다 말이야. 그래도 좋을것 같아요. 쏴! 파바박 오케이. 축축축축축! 축축축! 착하우! 10만. 고조 요새는 뭐 10만 정도는 치야 되는 것 같다. 찬드라 형도 방금 이성이었나 10만 정도 나오는데? 어? 나쁘지 않은데? 잠깐만 천드라이거이성으로한번더 볼게요 천드라이형 고고 10만 어이성이 10만이네 요정도 텐티가 젖어버렸어? 잠깐만 잠깐만 근사리 넣어가지고 근사리를 택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천드라이형 개성 하나는 안 받게 되지만 그냥 암멜딜 자체가 세진다 이렇게 되는거죠 자 결투에 들어갑니다 조금 부담스러운 덱이에요 역시나 저렇게 거인이 딱서 있으면 내가 어? 거인이서 있을 때마다 이게 두 장이 뜨는구만 두 장이 뜰수 있잖아 어? 두 장이 뜨면 어떻게 된다? 야빡빡 37만 나오는데? 근살이 넣으니까 빡빡 벌써 이미 애들이 다 트집 붙다야두 번째 쳤을 때 이게 더센것 같은데? 와 37만이 나왔붙는데요 거기서 이미 애가 죽었어요 두, 두 번째 장에서 팍팍 어구 저거 나는 또 시라반인 줄 알았는데 연반이었구나 어쩐지 뭐 피가 많다 했다 어? 자, 깡크당 깡크당 38만. <웃음> 이거 막깔지네자 이번에 5연승가죠자 계속해서 들어갈게요. 아 공격 불가 대기입니다. 공부를 걸겠다 이건데 이게 일단 연마가 들어있어서 조금 긴장되긴 하거든요. 이두 장이 있긴 한데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가겠습니다. 지금 근타를가 들어있어서 어 회피다. 잠깐만. 잠깐만, 야, 이거 차단 당한다. 아, 회피를 먹고 들어왔네 또. 야, 잠깐만, 야, 형 오연승 해야 돼. 막 스킬 쓸수 있는 게 이거 하나밖에 없어. 공 공불 당하고나면 이거 하나밖에 없다고. 됐어. 속탈했나? 속탈했나? 아, 이씨 속탈했어? 자, 계산 됐네. 파파바 정말, 해물루나의 소멸은 진짜, 개열받아. 개열받아. 어, 해물루나 폐가 말렸나요? 해물루나야, 폐 있나? 아이고, 씨, 코서가 폐가 있나 보구나. 아, 이또무한공물대가되게 막히는 거 아니야, 이거? 좀 치지 마, 봐봐! 아, 이거, 암멜 죽거든, 이번에. 암멜 비석기안 만들고, 엄마꺼 만들게요. 엄마꺼로 필살기 만들어줬고, 코서 더럽게 안 죽네, 저자석이가 아야, 진짜, 15세요. 그걸로 죽는지 내가 예 끝났다 전체 약점 끝났나? 어 어디서 그... 말이야? 그런 식으로 저격을 쳐? 예. 그... 아... 제대로 맞봐. 땐나? 아? 어디서 말이야? 해피까지 뭐가 정확하게 그렇게 했는데? 아 어? 풀라요 프라? 우리 지금 화나 있는 형들 많다 좋다 어, 찬드라 형 가자 미션 성공 미션 성공 각이죠 이거? 감사합니다 찬드라 형 보여드리자 미스 와우! 미스 근데 찬드라 형 딜은 그렇게 많이 기대한 건큼 딜은 아닌 것 같긴 해요 이분은 개성 셔틀이 맞는 것 같아 자, 계속해서 들어갑니다. 어, 요 관통덱도 또센 관통덱이거든요. 요번에는 말이죠. 요거 두장 떴거든? 허리 두번 잘라볼게요. 아, 요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 그림도 봐야지. 촥! 24만. 나쁘지 않아요. 촥! 24만 7천. 와, 이거 괜찮은데? 팍! 팍! 40만. 이거 뭐고여 이거 뭔데? 요, 바로 나가실, 나갈 때그 느낌 어이가 없다는 느낌 좀 있었어. 야 허리백이 나쁘지 않은데? 정보 시청자 여러분 지금 원드라 코스튬 안산 상태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코스튬 안산 상태에요 아직 관통대 개가 지부활 <웃음> 좋습니다 좋습니다 어, 와 이것도 무섭지 근본 마신댁기 와버렸습니다 아, 아무래도 어, 선멸이 있다 보니까 우리 치기도 좀 부담스러워요 잘못 치다가 우리가 죽을 수 있거든 근데 우리 빠꾸가 있나 없나? 후진이 있나 없나? 없다 그냥 직질입니다 착성어 21만? 박삭박삭 이거는 이제 아 그래 회복을 못하기 때문에 요번에 우리를 죽이진 못해요 저 덱도 한 번은 한 번은 그거 어? 어머나 어, 죽었어요 일단 죽었고 어 죽었네? 아, 죽었다. 회부를 걸어 놔가지고 별로 안 무서워요 아야 허리백이 나왔는데? 찬드라이 <웃음> 오늘 주인공이 자기가 주인공인 거 알고 있어 찬드라이멜리도렌님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스승인 제 진심을 보여주어야 왜? 뭐고? 왜? 야, 지금 방금 왜이렇게 약했노? 지금 뭔데? 괜찮아요? 자, 상대 도련님, 잘 가시죠. 팍팍팍. 차단당했었어? 아, 개성이 깨졌구나. 라반이 티 나와가지고 개성이 깨졌네. 라반의티 나오면서 찬드라의 개성이 깨졌더니 딜이 완전 거의 반토막까지 내려가더라. 그만큼 반대로 얘기하자면 찬드라의 개성이 얼마나 크게 영향을 주고 있었는가를 역으로볼수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어? 그러면 허리 안 자를게요. 어. 익스터미네이트레이, 220%입니다. 빡! 어, 뭐고, 이거? 수아다 아, 씨. 아... 난 역시 서포터다. 딜포터. 딜포터는. 서포터 치고는 딜좀 하는 딜포터였지 않나. 요 정도로 정리가 되고요 야, 이 라반이 나오쁘니까 그 뒤로부터 진질거리네 라반을 넣었다는 건 정말 초반에 승부 보겠다는 얘기에요. 아, 맞네. 주인공 하려고 한거 맞네. 필살기 우리 아직 못 봤잖아. 필살기 한번 봐야죠. 자, 가자. 필살기. 자, 선생님 오늘 주인공 한번 하세요. 썩! 빅하7만0 0 뭐. 79,000 야 라반이 78,000 뛰었는데, 든잘 봤습니다. 하여튼 괜찮았지? 어쨌든 괜찮았지? 어, 또 다른 덱도 커밍스, 또 다른 덱 옵니다.